안녕하세요, 댕댕이라든지 아! 꽃배기가 있었어! 네, 양 그래? 만두도 시켰어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 밀면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가 또 해운대였어서 가깝기도 하고 얘들이 저번 주에 여기 와서 밀면을 먹고 왔는데 사진을 보는데 너무 맛있게 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가 피가 야들야들한 만두인데 그만두가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계속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생각하다가 오늘 드디어 밀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진짜 밀면을 엄청 좋아했는데 옛날에 울산에 OO 밀면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갔는데 맛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가서 혹시 주방장 분이 바뀌셨냐 그랬더니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밀면을 잘못 먹었는데 기대됩니다 여기 오면 또 이걸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육수 짠, 짠. 음 고소한 곰탕 그지 사골곰탕 맛이야 지금이 화요일 오후 2시 반 정도 돼서 평일에 점심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좀 2층에는 자리가 있었는데 주말 되면 이렇게 다 대기표를 받고 줄 서서 먹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 큰 건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만두가 나왔습니다 와 만두 진짜 맛있게 생겼다 피가 진짜 얇아 보여 우와 만두 어머 만두가 입에 그냥 스르르 녹는 녹는 것 같아요. 뭐 먹었는데 키가 너무 얇아서 먹자마자 안에 뭔가 육즙이 쫙입 안에 퍼지면서 사라지 그냥 녹아 버렸어. 와이집 만두 진짜 맛있어. 어머 어, 사라졌어 입에서. 어머 진짜 완전 촉촉한 만두의 끝판왕이지 않아요? 육즙이, 아, 와, 우와, 밀면. 엄청 먹고 싶었던 밀면. 시원하다, 진짜. 오이랑 양념장이랑 수육, 그리고 계란. 해서이 시원한 육수까지. 식초랑 겨자를 꼭 간을 해야 돼. 좋아. 있겠습니다. 이거는 끊지 말고 먹으라고 자르지 말고 먹으라고 되어 있어서 음 <웃음> <웃음> 맛있어 곱빼기 안 시켰냐? 음, 나고배기먹을까 시원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와 새콤달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깔끔하고텁텁한거 같지? 1도 없어 깔끔! 그 자체야 오늘 날씨가 어... 35도인가 그래요 음. 그니까 시원한 거 먹으니까 기운이 확 나네 그리고 잘 넘어가고 만두랑 같이 먹어야지 여기 만두 무슨 일이야? 진짜? 여기 만두, 만두를 너무 잘해요. 안에가 너무 촉촉하고 육즙이 나오면서. 음, 고소해. 역시 아침에는 밀면이다. 또 먹었는데 또 맛있지?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응. 언제 막 응. 이틀 전에 먹었나? 이틀 전에. 그러또 맛있네. 짠짠짠. 또이지롱이두개 조화가 진짜 괜찮다. 근데 음. 입맛 없을 때 그냥 먹으면 후루룩 들어가겠다. 엄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뭐 다른 거더 종류만 먹지 왜면 먹냐고 엄마는 맨날 답답해 하거든요 음. 아니 너무 맛있잖아 여기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먹지 맞아 서울에서 밀면 맛집을 아직 못 찾았어 몇 젓가락 몇안 하셨는데? 응. 음. 다 드셨네? 맛있어 푸르륵 들어가네 내 위가 얘를 빨아들이는 기분이네 <웃음>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배 부르네 그죠 응. 그배 먹으면 배 터진다니까 그러겠나? 뭐. 음. 딱 알맞음 6,000원이야 그리고 6,0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먹다가 살이 추가할, 살이 추가할 응. 수 있어요 2,000원 우리 좀 요즘에는 좀 유명한 냉면집이나 이런 데 가면 냉면 한 그릇에 막 만원, 만이천 원 이렇게도 하거든요 6,000원이면 은 진짜 저렴해 그리고 만두도 음. 4,500원 네. 아까 몇 개죠? 8개 없나? 만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하시지? 그죠? 응 음. 입안에서 사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조이님이 딱 여기 와가지고 먹자마자 또 <웃음> 여기 만두 맛집이네 <웃음> 네, 진짜 만두 맛집이다 그리고 단무지 먹고 어 단무지 맛집이네 <웃음> 단무지도 살살 음. 먹어 그리고 만두가 별로 안, 느끼해, 안 느끼해요 질리는 맛이 없죠, 고추 음. 이런 식감이나 어, 그래. 맛이나 모든 게딱 적절하게 되어있어 만두를 여기서 만드는 거 같은데? 진짜 잘 하신다. 맛집 인정.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부산에 오면 여기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밀면집을 찾아, 찾아야 될것 같아. 이게 계속 생각나서 정말 솔직히 만두는 너무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질리지 않으면서도 담백한데 맛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밀면도 정말 나는 맛있는데 굳이 냉정하게 하자면 한 4.7점 정도? 만두는 5점 근데 너무 맛있어 이 둘이 조화가 진짜 예술이야 응 시원하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영상이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